둘셋 살려 안녕하세요. ABC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봄키입니다 12월 14일 오후 6시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저희 브레뉴 뮤직 콘서트인 브레뉴 이어가 열립니다. 올한해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좋은 취지의 기획으로 저희 모두 정성을 가득 담아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볼수 없었던 특별한 무대들을 많이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저희와 함께 뜻깊은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봐요. 그러면 그때 뵙겠습니다. 브랜뉴 이어 2021에서 만나요! 안녕!